2023년 2월 6일 스타터고 공포방송 덤바바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자 여러분들 제왓구는 보지 마십시오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온 곳은 여러분들 혹시 이 터에 대해서 들어보셨가 모르겠어요 터뭐 우리가 뭐 터줏대감이다 무슨 터뭔터 터? 어떤 땅을 지칭하는거죠 그터 오늘은 그 터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터 위에 집을 짓고 벌어진 창국에 참국,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분께 허락을 받은 장소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헌 집이 있고 원래 기존에 사시던 집이 있고 그 위에 새로 집을 짓으셨어요 집을 짓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아드님이 새벽에 바닷일을 빠져서 나갔다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같이 따라 나간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시신을 수습을 못했어요 터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? 그 오늘 그 기존의 집을 갈 거예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누구 있나요? 거기 누구 있어? 뭐야 잠깐만 거기 누구 있나요 잠깐만 뭐 뭐야 저거 잠깐 어. 거기 누구 있나요 잠깐만 뭐 뭐야 저거 잠깐만 어. 오빠, 아, 나, 나 이제. 당신 누구야? 뭐하는데 사람한테 해리게치지 <웃음> 뭐야? 거기 있어? 아 이런걸로 나를 노력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어?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는게 아니라 혹시 몰라 뒷걸음질 치는거니까 우리 얼굴 좀 봅시다. 나와 보실래요 혹시? 이방저방 방 다니면서 누구 찾고 있구나 왜 누구 또 데리고 가려고 왔어 그렇게는 안되라고 이방저방 방 다니면서 왜 찾고자 하는 사람이 안보이요 여러분들 봐봐요 잠깐만 여기 있네 <웃음> 왜 사진 속에 누군가를 찾고 있어 지금? 나오는 게좋을헤 에헤헤. 에 여기서 어느 누구도 이제 더 이상 못 데려가 당신 에헤헤. 에헤헤. 에 가능해. <웃음> 당신. 아우, 볼 때마다 놀라네. 아우 잠깐만 심장 아플 심와 잠깐만 아 심장 당신 내가 그냥 가려다가 뭔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는데 하면서 문 닫았습니다, 제가. 아니, 아니, 제가 닫았어요. 안 닫았다고, 내가? 캐리어? 당신 나와봐봐 도망가지마 이제 도망가지마 뭔가를 해야돼 잠깐만 여러분들 내가 여기 왜 다시 왔겠어요? 내가 이걸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거야 자꾸만 사진 속에 인물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니까 분명히 누굴 데려가려고 온것 같아 자 여러분들 광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? 잠깐만 나가겠습니다 모니터를 좀 해야 되니까 자, 당신 왜 이제 할머니 데려가시려고 나왔어? 어. 왜 한분은 데려갔으니까 왜 이제 할머니 데려가시려고? 그렇게 될거 같아 내가? 그렇게 둘거 같아? 뭐야? 에이차! 나갈게 문 닫고 나갈게. 안녕니다 아직 계시죠? 여기서. 어느 누구도 데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? 그만 떠나세요 산 사람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산 사람의 목숨을 아상하는 건 내가 허락하지 않습니다